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친구란 무엇인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친구가 없다면 아무도 살길 원치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여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아이가 자기 자식임을 더 확신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과 마음의 소통입니다. 감사합니다.